한 신진항에서 경매된 어획량은 10만 마리 정도. 얘들이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서해안에 있는 한 어항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태안에 있는 신진항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좀 오징어로 많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침 일찍부터 오징어를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주로 동해가 주산지였던 오징어가 요즘은 서해안에서도 대거 출몰하고 있습니다 난류 유입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제철 맞은 오징어잡이가 한창인 충남 서해로 가보겠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선원들이 붉은 빛깔의 오징어를 대야에 가득 담아 나릅니다. 이날 태안 신진항에서 경매된 어획량은 10만 마리 정도. 이 가운데 1만 7천 마리가량은 화로 상태로 거래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풍어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어획량이 다소 줄어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가는 20마리 한 상자에 4만원에서 4만5천원 안팎입니다. 다음달 본격적인 성어기로 접어들면 어획량이 늘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수로 하면은 한 15만미, 15만미가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7월 초부터 추석 전까지, 아무래도 8월달 9월달이 제일 피크예요 그때가 최고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네, 한번 신진항으로 직접 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0분 경이고 경매 전인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9시 전인데도 시장에 장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협위판장이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정말 쫙 끝에 임시위판장이 있어요 이날 날이 엄청 더웠거든요 한참 걸려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하얀 박스로 싸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한 20마리씩 정도 들어있는 이제 오징어 박스고요 배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금 이건 화오징어를 꺼내는 거고요 어창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이제 위로 나르는 건데 이렇게 그 고무 대야에 담아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활어차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어, 담아서 이제 어느정도 차면 은 이동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는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오징어가 조금 조금씩 보여요 네,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오징어가 갑니다 여기는 이제 박스로 이제 들어있는 활오징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로 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9시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네, 경매장 가는 길이 굉장히 진흙길이고요. 어, 좀 이렇게 멀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거 없으시면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저는 이제 영상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제 골목, 이제 부두 앞쪽에서 이제 판매하는 점포들이고요. 지금 20미짜리가 45,000원 이에요 45,000원 이렇게 손질해 드려 아, 이렇게 25미터에서 자잘한거 아. 25마리 연한 거 얘도 45,000원, 5만원5만0 0원6만0 0원 얘도 아. 45,000원짜리 이렇게 밑까지다 굽고 커. 손질도 그냥 해줘 내가 음, 네. 네, 원래 손질비는 제가 받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0원인가, 2,000에서 5,000원 뭐이게 점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지금 수산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다 오징어밖에 없었어요. 네, 선도가 아주 좋은데, 저건 6만 5천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산오징어도 판매를 하는데. 산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만원이요? 네. 산오징어가 각그 가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지금 이직판장 바로 뒤에 있는 골목에는 또 이렇게 식당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또 어 산오징어 같은 거 가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산오징어? 두 마리에 3만원이요 두 마리에 3만원이요 어, 포장은 2만 5천원, 먹고 가는 건 3만원 두 마리씩 판매를 하고요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라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음. 않아요. 근데 대부분 수족관에 이제 오징어 있고 나머진 뭐 이렇게 해물, 뭐 멍게, 해삼, 전복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포마다 이런 이렇게 화로가 하나씩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고아 저게 뭐지?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여기 오징어 수조인데 엄청 깨끗해요. 포장해, 포장해 가는 거는 얼마씩이에요? 포장하는 거두 마리 2만 원. 마리. 2만 원. 포장하는 두 마리 2만 원. 거는 두 마리 만 원. 먹고 가는 거2만5천 원이에요. 뭐 아니, 점포마다 달라요. 가격이 다 달라요. 두 마리. 2만 마리에만원 여긴 한마리에만원씩인거죠이거는뭐구워주시는거예요 예? 오징어통구이라고 아 오징어통구이요? 아 말아가지고 아전개사구 불로 맛있어 매장이랑 다 같이 해서요매장상 내장집 통구이는 얼마씩 돼요만원 1만원씩? 뽑았네요? 네. 제가 산오징어를 먹고 통구이가 만원씩산호징어는 네, 네, 네. 네, 네. 네. 먹고 가는데 좀 가격이 네. 조금 네. 네. 조금 더 몇천원 더비싼거예요 네. 100m 오늘은 좀 비싼 편이에요 오늘 좀 비싼 편이에요 언제부터 통구이요? 아무래도 주말에 가까우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간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냥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 4만 5천원 짜리 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코색 오징어는 한 6만 6만 5천원 뭐 그날그날 뭐 그날 경매 시사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한고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택배비용은 얼마씩이에요? 택배비용 박스 2천원 박스가리 하거든요 그렇서 택배비 5천원이고 7천원이 추가되거든요 택배로 받을 수 있는데 7천원이에요 음. 예. 손박 어? 내드려요 마리요네두마리 5만원짜리인데 3만 5천원 갈치 2마리씩 이렇게 판매하는데 선도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질들을 다 해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질비용은 따로 어, 받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횟감모징어 박스에 5만 5천원 뭐 일반적인 오징어는 이제 4만원 뭐, 전포마다 가격이 좀 다른 게좀 있어요. 자, 이건 노량진 새벽시장 8월 11일 어, 영상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남한이 시세를 남한이 좀 비교해 보시라고 넣어 봤습니다. 10마리가 2 5천, 2만 8천. <웃음> 얘네들이 박스에 너무 눌려가지고 허해졌어뭔 소리인지 알죠? 눌리면은 이게 허해지잖아 3만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진도 어항 구경은 여기까지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아직